서울 사세요, 서울? 네네. 서울 살아요. 저기 서울 냄새가 펄펄 났어요. 일단 사람이 없으니까 파밍을 차근차근 하고 아뭐그 가지 말라고 하는데 꼭 가는 애들 있잖아요? 아 보고만 있을게 이러면서. 어? 그 난데? <웃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리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진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코트만 입고 출근했다가 너무 추워서 혼났습니다 내일은 영화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오늘부터 밀려있던 배틀그라운드 영상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업로드할 계획입니다 오늘도 영상 재밌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야 하는데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네. 반가워요. 뭐이 시간까지 안 자고 게임 하고 계시죠? 아니 왜이 시간까지 못 다니냐면요. 뭐 네. 같이 하려고 지금 그, 그, 들어온 사람들이 다 비읍 시우시어 가지고 진짜 한 판만 치도록 참아 라고 해서 이 시간까지 돼 버렸어요. 왜요? 안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봐요. 났 네? 어, 아니? 아, 바리바 말을 말 자, 바리바리. 자, 바리바리. 자, 바리바리. 자, 바리바리. 자, 바리바아 자, 바 아, 바리 자, 바리바리바리. 자, 바리바리바리바리바리바리바리바리바리바요바리바리바 그럼 내일 출근길에 저도 번.. 과... 거... 네! 아저 자택근무 해가지고요. 출근길이 아, 없어요. 김한자네김한자였어 <웃음> 응? 지금 345방향으로 뛰었어요. 아래. Hello? 어, 뭐야? 저 제가 쏜 거예요. 아 여기 집에도 있어. 아.. 나 좀.. 아. 아니 사람 내리는 것도 봐야죠. 이게 잘하는 거 맞아요? <웃음> 아딱 깝깝하네 진짜 웃기게 해줘요? 약간 나 얘는 좀 잘하거든요 헬로아씨발 <웃음> <마>. 깜짝이야 <웃음> 음 잘하시는구요? <웃음> <웃음> 아니 저를 따라오세요 저를 아 오케이 okay. 앞으로 오세요 아 진짜 키가없고 이렇게 따라가 보려고 했는데 아 진짜 이 남자 리드 해야겠네 아. 일단 사람이 없으니까 파밍을 차근차근 하고 게임을 차분차분 해봅시다 알겠습니다. 알겠죠? 알겠습니다 선생님 리드 당 하고 싶으신가 <웃음> 그... 이 짝저짝에서 많은 소리가 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선생님? 일단 우리는 안전하게 가야 돼요. 게임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치킨 드시고 싶으세요? 아니면 저뒤지기 싸우시고 싶으세요? 뒤지기 싸우고 싶어요, 선생님. 아, 정말요? 그러면 저를 따라오세요. 왜냐면 여기 위에서 사운드가 오지게 났거든요? 음. 우리 여기까지 왔으니까 네네. 다시 빠꾸하기는 글렀어요. 왜냐? 자기장 바깥으로 갈.. 하나 기절고요. 님 보고 있었어요. 하나가. 죽이려고. 내 짝꿍을 감히 이야 혹시 선생님이시구먼요아얘 혼자 따라온 것 같은데? 따로 따로 그 가지 말라고 하는데 꼭 가는 애들 있잖아요? 아 보고만 있을게 이러면서 어? 그거 난데? <웃음> <웃음> 음, 아, <정말>. 찔렸군? <웃음> 어, 몰랐네 어디로 갈까요 님 리드 당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요 아, 어디로 일단... 가셨으면 좋겠습니까? 네. 이 주변 어딘가 있을테니까 조심해야 하는거 알죠? 아 진짜 와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 내 친구 죽을 뻔했네. 아 어렵게 음. 시작한 게임. 쭉 내려오는데 길가로? 아니다 저쪽으로 간다. 이집이 집, 집! 멈췄을까 안 멈췄을까? 어떻게 할까요? 에이? 그쪽으로 할까요 아니면 이쪽으로 갓 벌려서 갈까요? 어 제가... 아 그거는 알아서 하세요. 그거는 <웃음> 알아서 하세요. 제말 되게 잘 어, 듣거든요. 완전 피노키오대아 피노키오래. <웃음> 낚시 되고 싶으세요? 아 오케이 오케이. 자유에 의한 아 사람 아 사람 있다 확인. 거기 조심하세요 열번님. 뭐 뺐는지 안 뺐는지 모르니까. 아차 탄다 차 탄다. 제가 AR이 많이 없어가지고 총알이. 쫓아 가요? 우리도 이거 놀러 가는 거야. 이거 거. 타? 어? 이거 <웃음> <여기> 타? 뭐시들이가 <웃음> 짜시들이 말이야. 다음에 아... 우리 우릴... 어. 어 확인. 어디서 확인됐죠? 바로 음... 킬. 그 막무 바로 비트 있었어요. 하나 바로 킬이었어요. 어쩜 좋죠? 나머지 친구들은 어디 있죠? 얘가 죽여가지고 걸까요? 파밍하고 있었나 봐요. 왜냐면 시체가 하나. 둘어 둘. 이구시체 어디갔냐? 이구시체? 어디갔지? 어디 오 오탄 오탄 좋아요 아주좋아요 아 아주좋아요 어디서 네, 이제 어떻게하죠? 어떻게요? 여기 그냥 있어요 왜냐면 장년이 바뀔 어. 때까지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아또 돌아다니고 싶으세요? 좋아요 아. 스타일 알았어 <웃음> 저는 너무 돌아다니고 <웃음> 싶습니다 선생님 어나 에너지들이 그 10개 렇게 많으시죠? 제자 좀나눠주셔죠 오케이. 고작 3개 감사하고요 어, 뭐야? 아, 뭐야, 하나도 없어요? 아니에요. 4개 네 있어요, 4개. 네 아, 어, 여기, 여기, 오지게 여기 많네요. 방금, 방금 어, 오지개라고 여기가... 하시려고 했던 거 같은데. 아니, 아니, <웃음> 잘못 들은 있네. 거 아니죠? 아, 오케이. 아, 아, 아, 아, 아 맞네. 엄청 많네. 네. 네, 네, 왜냐면, 싹, 그냥, 안 돼서 알죠? 막 총알 박히는 거 지금 그런 사이즈라 일단 저한테 오세요 이렇게 어... 선생님 보여요? 엘방향 아, 선생님? 아... 선생님 왼쪽에 네, 두팀 두 와요? 네 나이스 그러면 아! 어... 뭐야 만시죠. 오케이. 저 네. 두시 잘 거예요. 네. 네. 저뭐 어, 잡으시면 안 돼요. <웃음> 제가 먼저 가도 돼요? <웃음> 아. 그럼 편안하게도 해 되죠? 네, 편하해지세요 아까부터 편하게 하고 계셨던 것 같은데. 맞는 <웃음> 거예요? <어떤가 봐요? 웃음> 오케이, 네, 확인. 아. 네, 가자. 나이스. 오 바로 킬. 오, 방금 리드했어. 섹시했거든요. 내가 네, 리드 한번 해줘요. <웃음> 나를 아 나리... 아이 목소리가 개꿀이에요. <웃음> 개꿀은 뭐죠? 아, 제가 아까 칭찬하고 싶었는데 부끄러워서 못한 거거든요. 목소리가 좋은 남자를 좋아하는데 <웃음> 괜찮아요. 아 괜찮... 하고 말을 할 수도 없을 정도로 좋아요. 그죠. <웃음> 양각이다. 어떻게... 아, 완주쌈 응. 양광이야. <웃음> Boing. Boing.